역시 매칭 빠르고 빡센게 좋아 근데 지금 매칭도 안되고 빡세기는 더럽게 빡세잖아 그래서 난 약간 불만임 어. <웃음> 둘중 하나만 하라고 어, 늦자 빡빡이다 빡빡이 빡빡이야 예 빡빡이 빡빡이야 <웃음> 아까 그러니까 탐사원 탐사원 쫓기는 좀애매한것같은데 음. 려가는 척하면서 쫓아볼까요? 가는 척하고 어대화 피해주고 한대 탐사원 갈때 나 노릴거거든? 그거를 좀 예치, 이용해보고 싶은데 아.. 아, 어, 하네 하네 하네 아 씨. 야, 이러면 가물게 아니야. 이놈 뭐. 음. 음. 4 3 2 1. 야, 야, 야, 야, 끝났잖아. 끝났잖아. 이 구대기 같은 판정. 음, 구대기 같은 판정. 구대기 같은 판정. 끝난 걸로 지금 그렇게 가져오면은 저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나 평각이 야무지게 나온다. 이거 지금 꼭날 먹어 보자고, 날 먹어 보자고, 날 먹어 보자고, 날 먹어 보자고, 씨발! 울거 같더라 울거 같더라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이 이 하하하 이쿠 님 거기서 뭐 하시나요 요호호호호호 요호호호 당신의 전투력은 좋는데 아군요 이즈 이즈 쓰기 마스요 요호 아 잘하네 야 아, 역시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 아. 아 치료에 아무지게 걸어주네요 확실히 음 좋구만 아시 뭐야 포드 정 나사 하나 빠진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못 때린거 좀 큰데 이거? 아 별로 안품니다 그냥 때리면 돼 그냥 치료받고 있거든 올라가지고 그냥 존나 패 그냥 어. 아 왜이렇게 못맞춰 왜이렇게 못맞춰 어? 바보야? 아 로봇도 있어? 야 이거 못잡은건 좀좀 애... <웃음> 에바 아닌가? 야 집시, 집중... 안 하냐, 너? <웃음> 언니, 야, 너 집중 안하냐 너? 언니야너집중 집중을... 아, 아, 안해? 안 안해? 나도 참 나다 음, 이렇게 정말 쉬운 그걸 나왔는데 지금 뇌절해가지고 음, 하고 말이야 일단 갑시다 자 음.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상황 보면은 지금 두개 돌아가고 세개 지키면 되겠죠. 나보도 저기 있는 거 같은데. 아, 너무 멀리 갔다. 아. 따라가 어어 음. 음. -어. 음. 판자 없기 때문에 음.. 음 나름 쉽게 음. <웃음> 잡을 수가 있죠 어... 야, 여기 치료하는데 음.. 치료 안봐주죠 안, 안, 안 봐주죠. 삐리비리 치료 레이더 발견 삐비비비비 삐삐삐삐 시루 레이더 발견 2층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탐사한테 걸어버리면 포워드를 쉽게 잡을 수가 이, 음. 있죠 그리고 여기서 파란극 이용해가지고 탐사를 잡아버리면 깔끔하게 물길이 나옵니다. <웃음> <웃음> 어... 포워드 2층 올라가거나 아님 저기 가는데 걘또 찍어봐 이쪽으로 왔을것 같은데 느낌상 느낌상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해 강인, 강인. <웃음> 아 아우 여기 아니야? 아 잠깐 큰일 났는데 이거 음. 음. 음 이병 어디야? 음. 이놈의 자식! 밑에서 걸리면 내가 못 모를 줄 알았냐 이 새끼야! 응? 음? 밑에서 오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응? 음? 이 나쁜 놈아 응? 음? 이 나쁜 놈아 왜, 그, 왜 그렇게 와흐 지지 <웃음> 아드가가 아니긴 한데 지롱 안 끝까지 롱아 들어가기네 아 죄송 어아 <웃음> 들어가기였어 미친 벌써 다 돌아갔어 이명 이게 예고가 없으니까 잘안 보이는데 저기 지나갔죠 음. 따라가 지금 안그냥 보고 꺾은 거 같은데. 음. 아무디. 음. 음. <웃음> <웃음> 자 여기서 이때 여기 스폰이 때 여기 한명 있거든요. 음 따라가서 여기 있는 친구 잡아. 물탱크 쪽으로 간거 용병이고요. 응 용병이 일로오시고 용병 일로오시고 용병 일로오시고 일로 오시고 그냥 아까비오 약간 안보여가지고 좀 느렸다 이거 아대 네, 한번 쓰구요 뿅 따라가 따라가 응. 오른쪽으로 가면 나야 고맙고 오케이 약간 빠지는 척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확실적으로 아 아니 얘는 뒤를 안봐? 이새끼 뒤를 안보니 너는? 아니 넌 뒤를 안보냐고 아 진짜 좀 얼탱이 존나 없네 그냥 뒤 안보고 갔다는거잖아 이렇게 이정도 속도면 아주 기기가참이다응 음, 음, 빼주는척하면서 그냥 밀어넣기 그냥 하 아, 밀어넣기 아 뭐야 개꿀 아 근데 개꿀이 아니다 지금 개공야구 우배부가 지금 해둡기 존나 빠르거든요 어떡하지 어떡하노 어떡하노 어떡하노 어떡하하노 으아 귀하고 아, 있어 아아아 까미 <웃음> 아, 어떡하지, 여기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서 그냥 연결해 그냥! 아, 왜 똑같은데! 아, 제발 좀! 아, 망했다. 아, 힘 빠진다! 점프?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나 진짜. 어야나 정확하게 맞았는데 갑자기 오른쪽 꺾였거든. 이런 개똥 같은. 음? 넘고 마무리. 원래 공포까지 노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 생각보다 용병이 넘는 속도가 빠르네요. 지하 가면 갑시다. 으으.... 너무 분해 지금 내 안락한 어? 침투로 갑시다 지금 너무 위태위태합니다 으으엑 로 l i n g u i s t 에서터처져버리죠 그냥, 그냥. 음. <웃음> 염치군요염염치바루 전세 역전 바로 전세였는데 갑자기 월세로 바뀌는 어, 생존자들 그냥 바로 그냥 놀래버리는 거지 헉?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월세로 바뀌다니 아살 수가 없어 거대한 월세 죽어버릴 것같아야 같이 오면 어떡하냐 어, 어, 어, 어, 어, 어. 뚝피기아 안죽는구만 까비 하세요 어디 가시나요 뛰시고 싶나요 응, 내려간 척하면서 그냥 낙표를 찾음 응, 내려간 척하면서 어어어 응, 응, 응, 어차피 없지 없지 없지 응, 밀어넣기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서 한대 그냥 그다음 올라가서 한대 그냥 <웃음> 그냥 아무것도 못하지 그냥 야들아 뭐 하냐 지랄하지 마 그냥 어아 진짜 로디를 개지랄하는 거 진짜 다 보인다 이사 이상 와주지 말라고 내가 했지 이상한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번을 했구만 그냥 어잠깐해도기하는데요어 잠깐만 해독기 어, 돌리지마 얘들아 어, 제발요 형님들 어어시간벌기 어, 뭐야 바로 묵지 그냥 아직 모르는데아무르는 짓다 생명자들 지금 약간 지금 각사한거 같거든요? 잠깐만 얘들아 해독기 돌리지마 옆으로 와 존나많이 들어가는데? 야, 야, 야, 야 에바다 이거 바로 지하가면 가자 바로 t s 스해해주요요 g 들캐 e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끊어주면 l 들 진짜 좋아하거든 어차피 아잖 o 연결 t 어 그냥 e 우 s 부 캐빈에 s 어가겠 e 아 맞다 저기 캐빈에 바로 앞이구나 아 o l 네 이거 어떡하냐 아 뭐야 그냥 켜버려? <웃음> 빡빡이로 오겠다 이거야? 음. 아 잠깐만 이리와.. 뭐하는거야 지금 이거 안있지 이거는 이거는 우리 음? 우리 정이 있잖아 정이 초코파이 정문대기 있으면은 이거 질수도 있겠다. 아 지는건 아니고 무슨부 할수도 있겠는데? 음 개공이 본체가 가고요 개공이 그 로봇이 반대쪽 문 따고 있으면은 모르.. 모르겠다 이거 <웃음> 지나가는거 보이지? 로봇 개공이 혼자 오거든? 아 모르는척해? 저기 골상도 저기 있네 아왜 왜 이렇게 대놓고 와 근데? 들 너무 대놓고 와가지고 나좀 당황스럽네 이거 자문따고요 골상 로마는 개공이가 구출을 할 건데, 구석적인 게안 되거든요. 오케이, 개공이한테 빨간 거 걸고, 우리 우베부브한테도 같이 걸고, 같이 원 플러스 원, 거의 치킨한 마리 끈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그럼 깔끔하게 올킬이 나오죠? 일어나셨어? 좀더 자야지 응? 아이고 리지 마세요 아유리지 마세요 아유리지 마세요 아유리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웃음> 미쳐가지고 지금 지가 감수줄 알아 그냥 어?